잉엠의 로블록스 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블록스로 푸나펑 캐릭터를 다 만나볼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들어왔고요 리허요! 안녕 너왜 가슴에서 머리털이 자라? 어. 요즘 이게 트렌드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이거 혹시 아빠인가 아 들켰나? 아, 내가 프라임드인 푸킹 나이트를 너무 좋아해서 어... 아빠 옷을 사버렸지 뭐해 <웃음> 좀 부담스럽다 아, 미호야 이런 남자 어때? 음... 조금 호감? <웃음> <웃음> 조금 호감일지도 <웃음> 어... 역시 나의 야성미를 알아보는 걸좀 하는군 자 어쨌든 그러면 우리 푸나뻑 <웃음> 캐를또 진짜 만나보러 가자 이겸은 자 <웃음> 여기 오면은 자 두꺼운 목소리의 매력 매력 피코가 있다고. <웃음> 그다음에 피코. 그 다음에 어 한번 해봐 해봐. 피코. 어 한번 해봐 해봐. 총도 막쏠수 있나? 피코. 피코. 피코. 피코. 피코! 피코! <웃음> 귀엽네. 그리고 남자 친구 그리고 여자 친구도 있고 그리고 그리고 퍼프하고 스키도 맞지 스키들랑 그리고 엄마 그리고 아빠. 어 굉장히 잘 만들었다 어! 넌, 짜, 넌 짝퉁이고 짝 진짜네? <웃음> 내가 그럼 뭐? 내가 그럼 엄마 한번 해볼게 진짜로 변신? 저기 자기야 <웃음> 요즘 있잖나 <웃음> 어? 우리 딸한테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애 그게 무슨 소리야? 음.. 어떤 녀석인지 몰라도 아주 그냥 부셔버려야 되지 않겠어? 부셔야 돼, <웃음> 부셔야되겠.. <웃음> 음? 아버지 나의 연애에 참견하지 마세요! 연애 그래. 참견! 멈춰! 이게 지금 음, 아빠 말하는데 음. 어디서 혼좀 날겠구나! 손짓기! 우리 딸! <웃음> 네? 그, 그래, 남자친구 얼굴 한번 보자. 어있어 남친요? 음. 아, 잠깐 데려올게요, 이따 잠깐만요. 음 데려 꼬와봐. 아휴, 우리 딸이 그래도 나 닮아서 보는 눈은 있겠지? 이상한 어, 애를 데려오진 않을 거야. 여보가 날 꼬신 걸 봐! 내가 얼마나 잘생겼어? 음... A few moments later 어머님만님 아, 안녕하세요? 뭐야, 이땅 딸몰러! <웃음> <웃음> 아니! 이런 애를 사귀고 있었어! <웃음> 아주 그냥! <죽은 거야. 웃음> <웃음> 아, 난, 난, 난, 난안 돼! 난 저런, 저런, 어? 사 <웃음> 받을 수 없네! 아우, 화나! 아, <웃음> <웃음> 절대 안 되지! 어쨌든! 이렇게 엄마 아빠도 있고요자 그리고 카세트걸 어 선배도 있다 여자친구를 사랑하던 선배 그리고 데몬 레몬 탱크맨도 있네요 자 얘들아 얘들아 일로와봐 일로와봐 나다시 변신하고 자 이제 여기서 여기 두, 중에서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변신해봐 마음에 드는 캐릭터 역시 이거지 역시.. 이거지? 뿅뿅? <웃음> 뿅뿅? 미호야 너 이거 해, 이거 어? 친구 됐다 쩍쩍쩍쩍쩍쩍쩍 뭐야 저건 누구야? 난 얘야 <웃음> 자 우리 그러면은 상극하자 2번 방으로 와음 신나는 노래가 들리는구만 빰빰빰 빰빰빰, 빰빰, 여기 빰빰, 여기 앉아야지. 빰빰, 빰빰, 빰빰. 아줌마는 누구세요? 여기 우리 집인데. 빰빰, 빰빰. 어, 새로운 도전자인가? <웃음> 오 분위기 있는데. 실력을 보여줘봐. 아줌 빰빰, 빰빰. 아줌마 눈이 왜 이렇게 빨가세요? 아, 어쨌든 정말 귀엽다. 그렇지? 응 음, 완전 귀엽다. 다른 캐릭터도 해보자. 그래. 좋아. 브래. 구독. 무섭게 변하는 선배. 그러면 음. 애들아 그쪽으로 와. 6번 방으로 와. 6번? 음. 음. 내 이름 잉 잘생김 이 학교의 선배다. 내 이름 김훈남 난 모든 초등학생들을 다 꼬셨지. 네가 어떻게 봐서 훈남이야 땅딸모야! 난난 난뷰티풀난뷰티풀 미모는 나의 무기 아이엠 뷰리프고 저 여자 정말 예쁘다 내가 이 잘생긴 외모로 단번에 꼬셔봐야겠어 어 자기야 왜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뭐뭐뭐저 <웃음> 저기야 <웃음> 나 왔어 이거 난 말도 안돼 저기 저기 어? 예쁘니? 저런 땅따부 말고 나랑 사귀는 건 어때? 죄송하지만 샌빠이 저는 마음만 보거든요 <웃음> 맞아요 이 가로등아 <웃음> 이런 첸장 <젠장>, 이건 치욕스러워 <웃음> 푸나펑에서 진짜 인기 있는 캐릭터는 따로 있어 뭐지? 응 음. 바로바로 이 수녀야 오. 이 수녀 캐릭터 어? 미워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일로와봐 이 수녀 캐릭터를 자 입어봐 이 루브와 수녀야 아! <웃음> 자 수녀 캐릭터를 입기 위해서는 이 배지를 따야 된다고 이 배지 내가 따는 거 도와줄게 좋아요 자, 2번 방으로 와. 이번 스테이지로 오고, 그 다음에 이 주변에 비밀 공간이 있는데. 어. 비밀 공간? 아, 어. 자이 뒤에 창문을 넘어와봐. 오, 오. 그러면 여기 오. 이 끝에 열쇠가 있어. 잘 찾아볼래? 열쇠? 어. 오. 열쇠가 사탕이다. 열쇠야. 사탕이야. 자, 이 열쇠를. 열쇠다. 열쇠를 어. 얻고 나를 따라와. 아, 사탕이라고 <웃음> 어. 자, 맨 아래에 있는 DD LC로 와. 응 DD LC로 오면 그리고 세 번째 방 이쪽으로 온, 오면 오면 여기에 비밀 문이 있어. 따 어. 봐. 오! 어, 찍었다딱 들어오면은 또 이상한 점프 맵을 만나게 되는데요. 여기를 깨야 돼. 어, 내가 잘못하는 거다. 자, 이걸 깨야지 캐릭터를 얻을 수 있다 아, 이거 얘들아 수녀를 얻는 게 아니고 저 폭탄보리를 얻는 거였다 아, 그래? 아 어쨌든 이것도 얻으면 좋으니까 어때? 폭탄보를 얻었어, 니네? 뭐? 얻었어 좋구, 그러면 폭탄보를 변신할 수 있어 원래 변신하면 딱 죽는 거였는데 이제 이런 거를 다 선택할 수 있다고 화난 선배 이런 거 선택할 수 있다 이제 이 배지를 땄기 때문이지 얘는 위티라는 애야 음. 폭탄 머리는 폭탄 머리 위티 넌 누구야? 딴? 어, 선배 이거 악마 버전이다 어뭐 선배 화난 거야 선배 화났고 이번엔 진짜 수녀를 얻으러 가보자 구독 이번에는 자 3번으로 오시길 네 맞습니다. 여기가 어디였더라? 피코랑 싸우던 곳이구나. 맞아. 야 노래 신나는 거 봐. 나보다 잘한 거. 자 어쨌든 순녀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 올라와야 된다. 떨어지면 오? 절대 안 돼. 휴?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. 오? 자. 피자 파스타 피자 피자, 피자, 피자, 파스타, 피, 부 피, 부자 여기 십자가 보이지? 들어가면 <웃음> 이상한 네. 공간이 나옵니다 네 얘들아 올라가자 올라가서 꼭대기를 찾아야 돼 꼭대기를 찾아야 얻을 수 있다 어디지? 야! 여기다 여기다 아! 됐다 야, 빨간색 죽올라면다딱 깼어, 깼어 깨면 이러면 또 배지를 얻게 됩니다. 그러면은 이제 수녀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. 아 모두들 기도하세요. 어, 나도 얻었나 봐. 자 모두들 기도하자. 좋아요. 자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에이. 자 <웃음> 뭐야?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. 아, 안녕. <polarization> 아, <backdrop> 아 <system> 어, 그래 그래 어 노래 한곡 불러봐 태양씨. 자 <웃음> <웃음> <야>, 그럼 안녕. 안녕.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안녕!